안녕하십니까. 생리학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경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영양조리학부의 이성호 교수입니다. 우선 우리 식품영양전공과 생리학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번 학기에 생리학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 생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지오로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식품영양과 생리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기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리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피지오와 로지 피지오 같으면은 네이처 뜻입니다. 자연 혹은 본질 로지는 학문 뜻입니다. 자연의 학문 자연의 본질적인 학문이다. 아, 여러분들 피지오에서 좀 들어보신 용어가 기억이 납니까? 피직스라고 phy s i c s physics 우리말로 물리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본질적인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의 밑받침이 되는 학문적 바탕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물리학과 화학과 주로 생물학 이렇게 이름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 관찰하느냐 여기에 대한 학문적 바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체를 우리가 주 관심 영역으로 다룬다면, 인체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세포 수준, 세포 수준은 우리가 현미경 정도로 보더라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세포 수준보다 더 미세한 수준, 자 우리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더라도 아주 극히 그 일부분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보다 훨씬 미세한 수준, 그럼 그 단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세포, 세포소기관, 우리가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준의 분자단위 레벨에서 이제 생명 활동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화학이나 영양학, 식이요법 등 학습과 연계되어 가지고 영양사 국가시험을 위한 기반이 되는 강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로서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에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하실까? 자, 만약에 영양불량과 관계된 혈액지표로 단백질과 철분의 영양상태를 동시에 알려주는 지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바, 반감기가, 그러니까 처음 100이라는 양이 존재를 하다가 이것이 절반으로 50이라는 양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 반감기를 양감기가 약 8일에서 10일 정도이다. 자, 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 지표가 무엇이냐? 자, 알부민, 총림프구수, 프리알부민, 해모그로빈, 트랜스페린. 자, 이런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답은 이 트랜스페린입니다.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영양판정법입니다. 주로 혈액이나 소변, 머리카락 등을 이용을 합니다. 영양소 섭취 수준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1. 병력조사 2. 신체 계측, 3. 임상 진단, 4. 생화학적 검사, 5. 식품 섭취량 조사. 자, 답은 이 생화학적 검사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에서 만날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리학의 기본적인 네,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장의 생략 개요부터 시작해서 16장 운동 생리까지 있습니다. 자, 이각 장마다 우리 식품 영양 전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전체를 다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이 뭐 어사와 같이 어떤 직접 환자의 생명과 유지되는 그와 같은 뭐 직군에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 식품영양 영양사 국가고시를 대비해서는 국가시험 대비해서는 자이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내용을 한번 각자의 생각을 담아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동과 반응을 그 다음 성장생식을 합니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어떤 적응을 할수 있는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신진대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화를 일으킵니다.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 구성을 예로서 우리 신생아를 신생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한번 보신다면, 자, 거꾸로 역으로 해서,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자, 역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소화기계, 이걸 기관계라고 본다면, 소화기계는 그 소화각 기관들이 함께 세트를 이루는 걸 우리가 소화기계 기관계라고 얘기하고 위는 하나의 기관이 될수 있겠고. 그럼 위는 또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냐? 위에 여러 가지 조직 중에 이와 같이 뭐 상피 세포 등등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조직이 조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명체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봅니다. 자, 세포 속에는 그러면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가지 세포 소 기관들이 함께 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세포 소 기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라는 분자 단계가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입니다. 분자. 자, 영어로 molecule 그럽니다. 그럼 분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소기관들이 세포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기관계에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세포 소기관 이런 쪽 같은 여기까지 정도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 단계에서는 일반 우리가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나누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해를 해야만 생명체 생명 현상을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크기가 약 1에서 한 2m 사이다 라고 본다면 각각의 고래 사람 장미, 등등등 해서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다음 단백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고 모든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세포가 세포가 무엇이냐 영어로는 셀입니다. 세포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아주 기본 단위라고 봅니다. 생명체의 세포분열의 단위고 유전의 단위가 됩니다. 자 세포에는 어떠한 세포가 있느냐 형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지지세포, 상피세포, 근육세포, 뭐 신경세포 등으로 분류가능합니다. 그 다음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조직에는 어떤 조직이 있느냐? 주로 상피조직입니다. 보호나 흡수 분비기능을 담당합니다. 상피조직에서도 여러가지 모양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피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지조직입니다. 지지나 연결보호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결합조직, 연골조직, 골격조직입니다. 그 다음 근육조직, 근육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체열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활근, 골격근, 심장근 이렇게 근육조직을 나누었습니다. 신경조직, 신경세포, 신경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조직세포들입니다. 아주 크기도 다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신경세포, 근육세포, 골세포, 적혈구, 백혈구, 난자, 정자, 이와 같은 세포들을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체 여러 조직의 그 세포 그 조직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피 조직 종류들 자, 이런 종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육 조직에서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와 같이 심장을 이루는 심장근 섬유가 있고요, 골격근 섬유, 그다음 평활근 섬유 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관, 영어는, 영어로는 organ, 기관계 organ system 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표1에 1에서 보시는 기관, 기관계 주요 기능은 우리가 자, 익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피부계의 신경계, 내분비계, 골격계, 근육계, 순환계, 면역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생식계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 식품영양 전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그 다음 생명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자, 외부의 어떤 조건이, 조건이 바뀌더라도,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생체 내에 영향을 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급격한 변화에 외부 환경에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주 큰 생명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해서 어떤 조절체계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그 조절체계 작동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두 가지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이 기존 메커니즘 영어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라는 얘기는 예로서 어떤 내부 환경 변화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를 변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변화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변화가 들어온 변화를 없애주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입니다. 없애주는 방향으로 자연의 현상은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양성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과 반대 현상인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예로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항상성 조절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외부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그러면은 신체의 열을 많이 손실할 겁니다 그러면은 체온이 우리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 체온이 낮아진 걸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 열을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체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혈관이 피부 바깥에 나와 있는 정맥의 혈관이 축소가 됩니다. 그다음 몸이 또 움츠려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 체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체열을 생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부르르 뜨는 추울 때 부르르 떨리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체열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낮아진 외부 온도의 체온이 낮아진 걸 원래 체온으로 회복하는 이와 같은 항상성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예입니다. 마찬가지 자이 예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1장 우리가 생리학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을 할수 있는지 생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할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리학, 생명체의 문학이 아닌 이학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혹은 본질적인 학문입니다. PGO와 로지의 합성으로 생명체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찰하는 학문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식품영양 전공과 전공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자연의 학문이다. 본질적인 학문이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부분의 우리 식품 영양과의 관계를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